축복하다란 뜻을 블레스 알고 있잖아, 동사. 이디가 붙어서 요거 과거 분사야. 자, 보호도 취해서 보호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게 내가 얘기했잖아. 3인각이 있다고. 형용사, 그 다음에 형제 분사, 그 다음에 과거 분사. 그게 어? 어. 어. 순서 형용사 아니면 형제 분사, 과거 분사. 여기 지금 TP 나왔잖아. g o 의 과거 분사가 나왔잖아요. Go, went, go. 그죠? 사라지다 봐봐. 그러면 여기 여기 지금 동사 나오고 여기 도주 나왔죠. 도주. 후관왕걸로 봐서 요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축복받는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들이? 깊깊깊 깊, 깊 주는 사람들. 주는 사람들. 잘 봐. Without remembering and 이렇게 나왔어. 요거는 이게 렇 묶어줘야 되는 거아닌가 기억하지 않은 채 주는 사람들. 무슨 얘기냐면 아 내가 주. 저... 제한금 500만원 꺼줬으니까 꼭 받아야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주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또 나왔죠. 같이 병력으로 걸리지 않아요? 그이니까 애원들 중의적수가 나왔다는 얘기 병력으로요. 자, 받는 사람이야 이건 뭐야? 포게팅 아 까먹지 않고 그지? 잊어버리지 않고 됐어?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는 거야 자, 이거는 얘는 어때요? 얘는 자 사라졌대요. 뭐가 오드박집이 사라졌어. 네. 오드박집이 <웃음> 여기 외워가 나왔다는 얘기 뭐야? 피치가 아니라 피치가 아니라 외워가 나왔다는 얘기 뭐야? 여기가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왔다는 얘기지.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w i t major fire 자 여기 w i 는 w i 해야 겠죠 당연히 여기 피치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 뭐예요? 이거 대거 거잖아요. 저거보다 먼저야. 오느막층이 사라진 것보다 먼저가 바로 뭐야? 불을 피웠었던. 그리고 어떻게 했었던? 요것도 PP야, 거든요 PP. 여기도 결국 헤드가 생각던 거니까 결국 이게 헤드 PP 과 완료야. 요리를 했었던. 음식을 요리했었던. 그죠몇년 전에? 20년 전에. 나는 20년 전이 아니라 며칠 전이야.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내가 귀신이 홀린 듯이 일어나 보니까 호로콜 쳐져 있고 나한테 수건 물 짜가지고 계속 나를 경과를 해고 나를 살렸던 그녀가 있던, 다시 한번면 신만희의 딸이 살고 있었던 로드와티도 그대로 음. 찾아갔는데, 그것 선배하고. 음. 왜냐면, 중앙교선 앞에서 이제 지나가던, 딱, 여자 모습 본다음 개가 딱 생겨나가지고, 음. 딱 봤는데, 설마 하면서 왔는데, 아니, 얼굴은 당연히 아니죠. 어, 뒷무순 너무 똑같아. 어, 그때부터 조시하게 생각났는데, 아시아. 나를 살렸는데, 어, 난 짐승만도 못하네. 좋았다 소리도 한 번도 못했네. <웃음> 그리고 난 걔가, 걔가, 그, 그녀가 싸줬던 뭐가 있냐면, 주먹밥이 있었잖아. 주먹밥을 헝겁으로 싸다라고 헝겁. 천. 천도 어디서 구는지 모르겠네. 두개 싸준 거. 그거 가지고, 강원도 행성인가, 어디? 그쪽 그쪽 길로 내려가서 남 아, 태백산 배고, 땀더올라왔습니까 그, 그, 10년치 10년 동안, 10년 동안 아. 걸어서. 배고 탈진했던 건데. 하면서, 두개다 먹었거든요. 어. 근데 그걸 못 버리겠더라고, 이상하게. 버려야 되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버려야 돼. 몸도 다 지쳐 있었고. 그래서어졌잖아 10일 이상은. 음. 뭐 국토정단, 그걸 난 스스로 나 혼자 했잖아. 사람들도 없이, 아무도 없이. 음. 그래갖고. 근데 못 버렸어. 못 버리고 가져왔는데 그게 집에 있더라고. 어디 찾아보고 있을 텐데, 나 남아있어. 그게 전설의 고향도 아닌데. 전설의 고향은 원래 국민호가, 어, 결국, 공중에서 한 바퀴 돌고 뭐, 이랬다가, 사람으로 변했다가 나중에 다시 공연으로 돌아가면 싹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지? 공인이 만들어냈다. 그쵸? 그렇죠. 그, 그게 이상해. 없어. 어, 집이. 그럼 통나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그리고 요즘 내가 애들, 지금 중학교 애들 영어 원서 가르쳐주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 영어 원서에 그거 나오던데? 멀티플 리딩 스킬, 그책보니까 이동하는 집이 있던데? 응. 그치. <웃음> 아, 기다린다. <웃음> 그리고 이렇게 싫어갖고 가는 그런 집인데, 음. 그런 거였나? 근데 그렇게까지, 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어, 그치. 건축법, 건축, 건축 공법이 발달하진 않았거든, 사실은. 통나무 집을 뭐 이동식으로. 그것도 십만이 가. 그지 나가면 한 달, 두 달, 세달 만에 한 번씩 오는. 그것까지는 의사소통을 했어. 그것까지는. 자기 아빠가. 그 근데 앞으로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대화가. 하교도안 다니는 것 같아. 내 또래. 그때 그래, 어땠는데? 오히려 대화는 나보다 뭐, 뭐 늑대 울음소리고 뭐, 이런 거에 더 민감하니까. 오. 사례 있는 자연들하고도 대화를 잘 나누는 거지 나하고 잘안 나. 음. 너 그래. 어찌됐던 간에 그 그것 때문에 그랬던거 같아. 요 마지막 장면 음. 딱 뒤돌아봤는데 달기똥 같은 눈물이 탁 떨어지는 모습이었다. 음. 그래서 갔었던 건데 왜? 없어졌어. 너 개던데 사라졌어. 집유는 아무 w h 있어야 되는데 피아가. 음. 아. 여기 스테리 하나. 몇 개가 있어? 그건 말고도 있는데, 어렸을 때 미스테리 하나 있는데. 자, 봐봐. 아, 무도오두박집이 사라졌대. 우리가 불 피우곤 했던, 그 다음에 음식을 요리하곤 했던. 어? 20년 <웃음> 전에. 됐죠? 사라졌다. 이건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다 강조야. 도치의 목적은 강조라고 그랬잖아. 마지막에 이거 나왔죠. 수원은 여기 이렇게 쳐준 이유가 있어요. 뭘것 같아요? 쭉 나갔다. 뭐가 보인다. 오, 여있네 그럼 너희들은 이게 더큰 거야. 원인. 대, 저과 이게 더 중요한 거, 인거. 영역 칸들도 이런 것도 잘 치죠. 이거 역시 직격보를 쓴 거죠. 어. 행사잖아 힘행사, 힘행사, 힘사가뭘 응. 쓰였다, 응. 직격보로 쓰였다, 응. 보호도 치다, 보호도 치. 그래서 너무 너무 친근하다, 응. 인티미트하면 친근한 이런 뜻이. 응. 뭐가 응. 여기 동사고 여기 주어잖아요. 레이션이 어. 뭐야? 관계. Between and A and B라고 내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어. 비 e t w e A 언어와 and 뭐 B 사람들 언어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언어와 이게 언어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바로 뭐야 관계. 너무 밀접해서, 어? 너무 친밀해서 그 결과 그두 개는 이더추가를생는 단위는 뭐야? 랭귀지하고 피플이죠. 거의 그둘는 거의 자충 부정어예요. 동사는 이렇게 이어지죠. c a n be t o 법까지 되면 뭐뭐라 따로따로 떼어서 그러니까. 여겨질 수는 없다. 거의 분리돼서 생각될 수 없다.